<웃음> 와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겠다. Hello, Ramadan.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b a r a k a t u 안녕하세요, 다브키입니다. So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메카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만난 친구들이랑 오늘 약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오늘은 이티카프 하러 갈 건데요. 그럼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구나 어 안녕하세요. 어 강아지 안녕. 아이 고양이 안녕. <웃음> 아쌀라마 알레이쿰. 아, <웃음> 아, 농탑... <웃음> 어 너도 너무 좋키가 더큰거 같은데? 맞지. 어 그때 어, 키가 그때 이만했던 거 같은데. 이만큼 컸네. 어 아쌀라마 알레이쿰. 아할머니시구나 아쌀라마 알레이쿰.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와. 오오 장난 아니다. 아,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웃음> 너도 키가 많이 큰거 같은데? <웃음> 두부, 나보다 나보다 더큰거 같은데? 맞아형 형은 어디 있어? 아, 형 머리 머리카. 아, 이드. 앞 압도 두고 구경 좀 해도 되나? 잠깐만. 지금 어, 여기 아, 부엌 우와 보뭐 계속 부엌. 만들고 있네 아 우와 부엌? 부엌이라고? 네. 와 부엌이 있을... 무슨 정원 가 알든 같은데? <웃음> 와 너무 멋있다. 아, 겁나 세겠다 와! 거 뭐야, 여기? 먹거리? 네. 아니, 사이 엄청 많네. 와떡 소세지다. 이거 하람 아니야? 하람. 아니. <웃음> <웃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소세지 하람 아니야? <웃음> 한국에서는 하람이야. 여기는 다 할랄이야? 네. 아, 알았어. 아, 내가 그 스트리마 스트리트 같은데 아니던데? <웃음> 저기는 저기는 어, 그, 아니,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앗살이쿰와라이 m 오케이 오케이. 네. a s s a l a h u a l a i k u m Oh, your hair cut off. Banggo be cut off. Hello. Hello. o r e a o r e a Oh y e h Lee Se n Lee Se Oh. 아니에 진짜. 호불호 민주당. 아그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 넘었어요 아니요그선 넘었어요. Assalamualaikum. Oh, cool, cool, cool. How about it? g o 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o e on, o e o o e o o e o l l Oh, l o 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How you change? You cut your hair? Yeah! Oh, eat it, eat Yeah. Alhamdulillah, Oh, no problem, no problem. So, you're talking now? i n d o n e s i a n a h b a g o s Bagos. Okay. z m z a m z m z a m Oh, z m z a m Yeah. Mecca, Mecca. Yeah. Oh, Alhamdulillah, m a s h a a l l a h m a s h a a l l a h Oh, z m a m Zemzam, Zemzam 써 있습니다, Zemzam. Okay. Oh. Bismillahirrahmanirrahim. a l h a i l l a h a l a d i l l a h Sunnah. a l a m u i l l a h Bismillah. Bismillah. 음빼이다음백 야. 뜨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세요 <목소리> 음. 음. 맛있어. 어머님이 요리 엄청 잘하신다. 부이 먹어도 어머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브라운이 만드셨, 예? 만드셨어요어떻어요만어떻게요만들어이만들이만브라이거이거 네. 어떻게 브라,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카페에서 파는 브라운이 만이거들만들어지아유 브라운이 만들이만들어졌어이만들이이만들맛이만들어졌요 브라운이 만이만라이만들어어라이라 음~~ 맛있다 맛있다 에스칼리 에나 바냐 에나스칼리 에나 만타 파고스 파고스 응?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이것까지 먹고 그대로 어디로 가? 위, 외로... 위에서 와요 아, 아그케이 오케이 네, 위쪽에 아들 오우 여기 보니까 가족사진이 계속 나와요 귀여워 아 아기 돼아 아, <웃음> 너무 귀여워 아아 <애기네. 웃음> <웃음> 어, 어 누구야 너네 누구야 아, 너네 누구야 어 여기, 여기 귀여운데 어귀여워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기x2 <웃음> <웃음> 봐. 쌀라 끝났고. 이거 한국 한국 냄새 나는데? 뚝배기 뚝배기. 오. 뚝배. 뚝배. 뚝배. 뚝배. 이거 한번. 오 가. 이 진짜 맛있는데? 오. 오 이거 어떻게 이어게 말이 되나 이게? 한국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엄마 김치. 김치도 있어요? 와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오. 이거 이거 통도 지금 심지어. 그냥 한국 통 한국 통. 여디서어디서와 어디서, 이거. <웃음> 이거 인도네시아 반국 맞아 지금?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매워요. 조심하세요. 이거는땜빼땜빼고랭 그리고 삼발, 삼발 고랭 삼발 고랭 매백, 그리고 이건 갈비탕, 김치. 컴비네이션, 컴비네이션. 고로, 아, 고로, 고로, 나도 고로고로. 고로, 이것도. 잠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한국 다 있어. 너무 궁금하다. 몰라. 와. 와.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겠다. 그리고 난 진짜 이 김치가 너무 궁금하다, 지금 고래한 김치, 인도네시아 홈메이드 김치 제발 음, 우. 뭐가 달라요? 맛있어? 아니 그괜 그냥 김치, 김치인데 한국 김 김치랑 밥이랑 이제 갈비탕 살짝 묻혀가지고 하면은 완전 이거 한국인의 한국 맛 국뽕 국뽕 어막 국뽕을 차올른다. <웃음> 아, 차올랐어. 대한민국 만세 나온다 지금. <웃음> 완전 이거 완전 한국 갈비탕이고 단맛이랑 같이 오. 나서 더 맛있어. 갈비탕이 제일 잘 맞나 봐. 아 그거 갈비탕 와 국물이 넘치고 같아 나. 와아 근데 이게 달라. 한국에서는 국물 먹을 때 막. 먹고 막 와잖아. <웃음> 여기 서하면살다쳐다봐 <사람> <웃음> 그럼 안 된다고. 매너가 없어요. 소중한 매너. 한국에서는 약간 소리 내줘야. 아, 그, 아, 네. 아 진짜 맛있구나. 이러잖아. 외국인들도 한국인 패치 되면 국물 먹고 와. <웃음> <웃음> 국물 국물 먹고 와. <웃음> 와 시원하다. 와. Mike and Trunk. Trunk. If the car is too crowded. Crowded, very good. It's okay. <웃음> really? <웃음> This uh, c a uh, better. o m p o r e 0 o t o k out a n 1 o t a i 1 y e b 0 u t o t h i 10. 1 0 e t t e r t 10. 10. 1 0 out of 10. 0 0 right. out of 10. 0 o u o u u c k y g u y l u c k y u t u u o f f o o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마시알라 수바날라 마시알라 마시알라 함 두리라 함 두리라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거 메카 메디나 같이 예쁘네 엄청 엄청 멋있다 맞아요 메디나 어. 조금 <웃음> 마시알라 진짜 마시알라 진짜 아름답다 네, 와뭐 <웃음> 알라 오 알라 알라 와 알라 와, 와. باري ن ا م ا ر ي ع ا م ت ما شاء الله إ ن َّ ا ل ْ إ ن س َ ا ن َ ل َ فِي خ ُ س ر ِ إِلَّا ا ل َّ ذ ِ ي ن َ أ َ ع ن ُ و ا م ِ ل ُ و سَلِهَاتِ و َ ا ت َ و َ ا س َ و ْ بِالْحَقِ و َ ا ت َ و َ ا س َ و ْ ب ِ ا ل ص ب ْ ر ِ Don't tell me, a m u k n g o o d It's okay. right. 오 k e b i o l o v e 미 oh, i k u c a e g i t u Aku sayang begitu. Bismillah, asin, nah, e 이 k a p e 네 오.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고요 그럼 여러분 라마단 보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마단무바락입니다 하나 둘셋 라마단 무바락 슬라워 살라 르미트리 슬라암 하리라야 이르미트리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I've b e I've been hurtin'